Thank mm -hmm. you. Mm -hmm.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덥지 않아요? 아니 아침, 점심, 저녁 할거 없이 진짜 너무 너무 더워. 아 제가 지금 운동 갔다 왔거든요. 근데 헬스장이랑 집이랑 거리고 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분 동안에도 걸어온 도중에 땀이 뻘뻘 나가지고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더울 땐 시원한 음식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백김치말이국수예요. 여기 있는 백김치는 어, 요인의 맘새김치에서 주문한 와사비 백김치고요. 코가 뻥 뚫리고 알싸한 맛의 와사비랑 속에 뻥 뚫리는 아삭한 백김치가 만나서 이두 가지가 장점을 합쳐서 만든 와사비 백 와사비 백김치 저는 처음인데 여러분 드셨어요? 아, 이 와사비 백김치는요 맘스 김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 특제 맘스 육수를 생와사비 합쳐가지고 아삭한 백김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스한 맛이 합쳐졌대요 근데 이건 주문 즉시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은 바로 드시면 별로 맛이 없고요 일주일 동안 숙성해서 드셔야지 더욱더 맛있는 어. 아사비 백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받아서 일주일 동안 숙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백김치 마리국수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 볼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시원해 보이고 이런거 먹어줘야지 열이 싹 내리거든 그래서 백김치 준비했고요어 여기다 아직 참기름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깔끔한 깔끔한 백김, 그 백김치 마리국수를 보여드리려고 아직 참기름 넣지 않았고 맛있게 먹으려고 참기름 조금 부어 보겠습니다 드실 분은 참기름 안 나오셔도 돼요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가 있어 가지고 아주 얘네들이 말썽을 부려 가지고 지금 촬영하는데 우단한 소리가 좀날 거예요 음. 요 김치와 함께 요 와사비 백김치 와사비 백김치 이것도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와사비 백김치가 올때 국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김치말이국수해 드실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별거 없이 소면 삶고 그다음에 김치 쫑쫑 썰어 놓고 식초 조금 넣고 습니다. 어, 참견 넣고 한번 먹어 볼게요. 우. 진짜 맛있어 와, 가슴이 뻥 뚫릴 펑소여. 진짜 황상인데요? 전 참견 넣는데 참견 안 넣으시는 게 와사비 베김치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 백김치만 이 국수를 백김치 싸서. 아니. 음. 이 아삭아삭한 소술 들으세요? 응? 음? 아니 와 너무 맛있는데 새콤하면서도 백김치 아삭함 살아있고 거기다가 와사비의 그 독소곤맛은 정말 기분 좋게 독소지 와, 와사비의 그 매운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어. 와, 이게 지금 백김치도 하얀색이고 소면도 하얀색이라서 좀 그런데 뭐 음. 음? 진짜 시원하고 이거다 이거다 열름면 이거다 음. 음. 더위가 싹싸라지마 맛이에요 음. 이 부드러운 소면과 아삭한 백김치의 맛이 진짜 잘 어울려죠. 와 진짜 여름에 야식은 이거다 이제. 음. 와 음, 음, 음. 음. 아, 국물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음. 다른 김치에 국물이 많이 들어서 진짜 김치말이국수에 먹기 딱이야. 음. 어? 진짜 자극적이지 않아서 야식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여기다 보기 <놀람> 하나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오늘은 요인네 맘스김치에 와삼 백김치를 이용해서 제가 백김치말이 국수를 먹었는데요 와, 이게 저 와사비 백김치라고 해 솔직히 제가 와사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왈싸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전혀 그런 맛 없고요 톡쏘는 맛이 백김치를 더욱 더 맛있게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백김치가 너무 달달해 가지고 달달하고 아삭해 가지고 이톡쏘는 맛과 달달하고 아삭한 맛이 너무 잘 어울려졌어요 진짜, 배추의 단맛과 그 특지 육수의 그 성분이 너무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맛있는 와사비 백김치가 된것 같아요. 이게 다른 김치보다 국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저처럼 야식으로 여러분 백김치말이 국수했을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 와, 거기다 아삭아삭하고. 대박 대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와사비 백김치는 주문 즉시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령을 하셔도 일주일 뒤에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뭐 실온에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드시고 냉장고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드시면 더욱더 맛있는 백김치를 드실 수 있으니까 받자마자 드시면 안 돼요 어, 저처럼 숙성해서 드셔야지 더 맛있는 백김치가 되고요 저처럼 백김치로 드셔도 되고 그냥 백김치 마리로 구셔도 되고 매운 거 먹을 때 우리 쫄미나 이런 거 먹을 때 백김치 싸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회랑도 잘릴 것 같고 고기랑도 더더욱 잘릴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더운데 감기? 감기? 응.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